뭐 층수가 상관없겠구나 어쨌든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렇죠. 배달러들이 와서 맞아요. 그냥 픽업을 해가는 거니까 그아 그렇죠. 아, 네, 그 장모님 얼굴 아딱 그러니까 딱 브랜드도 딱. 너무 켈리도 네. 네. 너무 예쁘게 했고 네, 아이디어만 가지고 직접 구현하신게 어, 네. 그게 대단한 거죠? 네. 미사일은 다좋죠아 <웃음> 그래요? <웃음> 세경선님을 여기에서메고드는게 <웃음> 야, 여기가 일산 탄현. 네, 예, 일산 탄현로. 탄현로. 네, 네. 어, 이순녀 사님이 계셨는데, 네, 이순녀 사님하고 네. 무슨 관계세요?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아, 아, 장모님 얼굴. 아, 그러니까 프드도 너무 편리도 그래. 너무 예쁘게 했고. 진짜 딱 봐도 선수가 한 건데, 이거. <웃음> 지금 주문 전화 오죠. 맞아. 방문 포장 오죠. 맞아. 이거 앱 배달 오죠. 그러니까 세 분이 먹고 사는데 진짜 없으면 되는 거지 뭐. <웃음> 이거 진짜 뉴스다. 사 사치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번호 확인할게요. 아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최소 배달이 얼마예요? 만 아, 13,000원. 13,000원 이상. 네. 맞아, 맞아. 이상이죠, 그러면 제들 네. 쿠팡은 한 15% 어나 여기들. 내달이 초반에 가 2,000원보다 3,000원. 3,000원. 네. 네. 어머님이 잘하신다고 해서 딸님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일반적인... 야, 이게 무슨 기발 얼... 아, 이게 원 아, 이게 원래 싸. 원래 한집한 한 배달이 정말 편하고 한집한 어, 한 배달 네. 김밥도 빨리 어. 드셔야 되는데 맞아. 배민으로 시키면 한두 시간 걸리고 막한 시간 반 기본이니까 한집한 배민은... 한 배달로 어. 빠르게 오니까 맞아, 다 맞아. 선호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포장재도 제가 직접 박상시장에서 어. 다 알아보고 고급스럽게 그니까, 예. 가려고 친환경 소재만 씁니다 저희 어, 포장재 플라스틱 그러네. 사용 안 하고 바르다 보다 더 록셔리하네 <웃음> 아, 예. <웃음> 그죠 어 진짜야 이건 진짜 이렇게 예쁘게 야, 또 담아드리고 비쥬얼이 죽인다 아, <웃음> 아. 못 보셨죠 솔직히? 아. 창업하시는 분 많이 다니셨는데 아, 아, 이런 거 이런 거 <웃음> 크리에이티브한 김밥이야 이건 진짜 드셔보셔야 됩니다 또 음. 드셔보셔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매출 1등이 어떤 거야? 월남쌈 김밥이 가장 많이 팔리고 예. 품절이 금방 돼요 예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월남쌈인데 음. 겉을 김으로 싼 겁니다 라이스가 표프가 아, 아니라 그렇구나 네. 이게 월남쌍 공사인지 이제 나 저쪽에다가 이게 하나 우리가 추천을 하면 네, 있는... 야... 닭가슴살하고 이 야채가 가득 들어가서 1층도 네.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 찍고 4층인데 말고요 음. 4층의 김밥집 야, 이게 어떤 컨셉인지 저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1년 이상 예. 좀 쉬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이제 배달 알바를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없어 저 없어 요즘에 공유 주방도 많고 배달업소도 많고 예. 포장배달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런 것들을다 다니다 보니까 예. 어 홀이 없는 이 포장배달 전문점은 뭐 층수가 상관없겠구나. 어쨌든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렇죠. 배달러들이 와서 그냥 맞아요. 픽업을 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아 찾아오는 매장이 아니니까 네, 전혀 맞아. 상관이 없어요. 중수가 음 그냥 찾기 쉬운 위치만 있으면 예, 네 됩니다. 이거는 음. 이게 이게 날치야. 음, 날치야. 야, 근데 지단을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간 네, 아낌없이 넣죠이야 아이디어는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요? 어. 할까요? 아, <웃음> 아 계란 김밥은 그런데 <웃음> 월남쌈 김밥은 장모님 작품이네. 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우리. 최영선 씨의 이크레이트브한 이 아이디어는 정말 아, 아이디어만 가지고 직접 구현하신기위게 <웃음> 아, 대단한 거죠 네, 뭐, 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네. 가장 뜨는 아이템 중에 1번 네. 큰 가게가 아닌 작은 네. 가게 2번 당연히 딜리버리 배달 네. 컨셉인데 이거는 정말 좋은 입지가 아니라도 네. 얼마든지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네. 이렇게 작은 간에 딱 보니까 일곱 평 정도인데 그 정도에 사고 있는데 우리 이 순녀 계란말이 김밥의 가장 시그니처 대표 메뉴가 이제 계란 김밥입니다. 계란 김밥이 네. 저희는 네. 밥이 들어간지 않고 군더지 네. 닭 지단 계란으로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아. 요즘에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있울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네. 다이어트, 건강, 네. 저칼로리. 네, 타겟층은 이제 젊으신 여성분들이었네 운동하는 분들. 예, 예. 여름이다가 보니까 부담없이 다이어트하면서 드실 수 있는 분들. 이제 밥이 없네요, 네. 진짜? 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저희가 가격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계란 가지고 가면. 네. 와, 요즘 계란 한판 가격 얼마예요? 8,000원이요. 8,000원? 네. 엄청 비싸네? 요 지금 계란이 지금 와. 수급이 잘안 돼요. 와. 가장. 근데 그래도 와. 저희는 국내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의 노하우는 순자 장모님의 네. 야, 그 식당에서 일을 오래하셨어요 요식업이를. 그러니까 주방에서 좀 빠삭하시고 모든 예. 요리 한식 요리 다 자격증이 가지고가지고 예. 예. 자신 있으신 거죠. 야. 제가 어느 날 이걸 제가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예. 바로 만드셨어요. <웃음> 와. 제가 다다 이런 비슷한 컨셉의 가게들을 다 먹어봤거든요. 예. 거기보다더 예. 맛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다 해서 바로 이렇게 추진을 했죠 그러면 일산 지역 여기 네. 지금 배달 반경은 네. 어디까지 가는 건네 일산 운정 파주 아 일산 운정 파주까지 네. 야 파주 운정까지 배달을 하이 위치가 탄현이라는 위치가 네, 딱 예. 경계선이 다 묻혀있어요 아 일산에 의 백성마을까지 가는 건가요? 네. 그럼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 쿠팡 배민이아니면 네. 네. 쿠팡 네. 어, 쿠팡이츠에 가서 네. 바로 계란말이 김밥을 검색하면 네. 이순여 계란말이 김밥이 네. 나오고 네. 야, 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겠네 드셔볼 건요 김밥 재료가 이게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럼요 음... 아침에 몇 시에, 몇 시에 여기 나오세요? 그냥 오늘은 또 아침에 단체주문이 음. 있어서 다섯 시 5시... 와... 네 날치알 진짜 럭셔리 그 자체다 이거 <웃음> 음... 근데 꼭 밥이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응. 식감이? 밥이 안 들어갔는데 네. 밥을 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연이 좋고 무대 저는 무대의 체질이라 무대에서 네. 관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놀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리고 또 네. 저, 저 어디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럼요.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나저나. 요 장모님 하고공맙고잘 맞으시나요? 아, 그럼요. 지금 합이 너무 잘 맞아서 두 방이 <웃음> 4회째 됐는데 예. 전혀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웃음> 아, 그래요? 그런데 장모님 제일 고생이세요. 지금 예. 피지를 못 하세요. 아 김밥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딱 장모님 밥을 안 하셔서 아 조미도놈 혼자 다 마시니까 정말 오픈 때부터 그 마감때까지 앉아 계실 시간이 없어요. 예. 사유하고 이렇게 딱 같이 일해보시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떠세요? 어, 재밌고 좋아요. 아, 그러세요? 사위 다 주죠. 아, 그래요? <웃음> 예. 장모님과 사유하고이 가게에서 같이 하는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어, 재밌어요. 예,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웃음> 맞아요. 예. 즐겁고 재밌고 아무튼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네. 저도 이 이순야 계란말이 김밥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딱 봐도 객단가 그냥 두개 시키면 한 12,000원? 네 13,000원 13 13 네. 어,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요 하루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원어치만 팔자. 어. 매출 하루에 10만 원만 찍고 우리 성공한 거다 소소하게 <웃음> 예, 예, 예. 했는데 너무 소소하게 잡았나 봐요. 예, 예. 지금 거의 하루에 100주씩 <웃음> 나가요, 100주. 이틀 만에 재료가 어. 소진돼서 예, 예. 오, 문을 일찍 닫고 재료 준비도 하고 준비가 아, 없었고. 그러면 뭐 네. 기본 한달 매출 그냥 2천 나올 것 같은데. 네, <웃음> 네 보니까. 물론, 물론 인스타나 <웃음> 이런데 이제 많은 연예인 분들이 또 <웃음> 인맥으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홍보를 그렇죠.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인스타 보고 찾아왔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웃음> 많으세요. 근런데딱 보니까 상품 차별화가 와, 그냥 네. 김밥이 아닙니다. 네. 탄수화물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웃음> 이러면서 계란과 야채와 건강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예. 이 단계를 보고 빡 느낌이 오고 예. 정말 이거다 싶었던 게 저희는 저탄고지 이제 다이어트 식단인데 하위 예. 위층이 대형 피트니스 예. 센터입니다 아 회원들이 굉장히 아 많은 오래된 헬스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를 거쳐서 올라가시는데 예. 운동하셔 내려오다면서 저기서 들리게 아돼 있어요. 아, <웃음> 아 야, 지금 저... 리뷰 받는. 네, 네, 네. 있어요. 오늘 오늘 오픈했어요 앱을. 예. 그런데 예, 예. 오픈하자마자 지금 충이 푹 제했는데 앱을 제가 예, 예. 리뷰가 지금 올라왔어요. 네아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리뷰, 리뷰. 리네 개가 들어왔는데 다네 다섯 개, 다섯 개 재구매 의사 있고 다섯 예, 예. 개 정말 먹어본 적 없는 너무 맛있는 김밥이다. 또 주문할게요. 예. 다섯 개 맛있게 먹어고 아주 딱 좋다. 이야. 지금 다섯 개가 계속 올라오고 있요니다 저는 o 할스 정말 너무너무 팬클럽이었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네. 또 김밥월도 네. 세계를 제킬할 수 있는... <웃음> <웃음> 딱 그래가지고 저희 팬이 또 멘트를 예. 예. 세상을 배부르게 하는 꿈 매일 그런구나. 웃는 막! 아, 그렇죠. 그렇죠. <웃음> 독립점이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처럼 딱 보이는 사람들이 다 프랜차이즈인 줄 알아요 어, 그렇죠. 체인점인 줄 알고 와서 어. 여쭤보고 왔는데 절대 아닙니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야 이게 딱 완성품이야 이야 이거 이제 쫙 가볍네 5,500원, 6,500원, 7,500원 네, 5, 500원, 6, 500원, 7, 500원. 네. 쉬는 날은 정하셨어요? 없어요. 아직 일단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어. 저희도 계속 경험을 해야 되니까 어. 어느 날 그냥 며칠 적고 이런 걸 해서 쉬는 날 정하려고 아. 그렇죠. 네. 오랫동안 문화재 김밥집으로 아. 잘잘리되게할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